오늘은 관계대명사를 해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relatives라고 합니다. 영어로. 근데 얘가 한 역할이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결을 하니까 관계고 대명사 역할을 해서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네. 좀더 자세히 볼게요. 관계대명사란 문자두 개가 있어야 돼. 최소한. 연결을 하고 어떤 부분이 명사가 대명사로 바뀌는 거야. 그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쁘죠 주어, 목적어 보어잖아. 근데 주어나 아니면 목적어가 뭔가로 바뀌는 거야. 대명사로. 그래서 걔를 대신하는 것이야. 그래서 대명사인데 연결을 하는 거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연결을 하면서 대신한다. 그런 개념을 갖고서 예문 하나만 볼게요. 음, I'm reading a b o o k my uncle r o t e 자, 나는 읽고 있어 책을. 자 가만히 보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 삼촌이 신 책이야. 이 삼촌이 썼다. 이게 아니라 쓴 책. 그래서 어북을 꾸며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냐면 예, 문장이 지금 주어가 두 개지. 동사도 두 개야. 그러니까 두 문장이 합쳐진 건데 이런 문장이었어요. I'm reading a book that my uncle wrote. 이 대스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안쓴 거야. 두개 같은 건데. 그러면 이 대시 어디서 왔을까? 봤더니 바로 이 문장과 my uncle wrote the book. 이 문장에서 the book과 어 b o o 이 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같은 애가 대스를 바뀌는 거야. 그죠? 그 뒤에 있는 이걸 더 쓰면 안 되죠? 네, 삼촌이 쓰신 책 해야 되니까 삼촌이 책을 썼다 책이거 아니잖아 쓰신 책 하려다 보니까 자 이렇게도 합칠 수는 있어요 앤드라는 것만 써서 두 개의 문장 그냥 나열하면 돼 근데 이거는 정확히 어떤 말이야 나는 책을 읽고 있다 그리고 삼촌이 그 책을 썼다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삼촌이 쓰신 책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랬을 때이앤드와 더북을 합쳐서 대수 바꾼 거야 연결을 하면서도 더보기라는 명사를 대신하고 있지. 그래서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나는 삼촌이 쓰신 책을 읽고 있어요. 이런 문장이 나온 거예요. 다시 조금 더 용어 같은 걸좀 보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게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주격은 주어를 대신한 거, 목적격은 목적어를 대신한 거, 교육격은 소유격을 대신한 거. 어떤 애들이 있나 봤더니 자, 그리 의문사에 있는 거를 빌려왔어요. 후 또는 위치 또는 탓 이렇게 바뀌는데 어떨 때 후를 쓰고 어떨 때 위치를 쓸까? 예, 이때 또 하겠지만 예, 사람과 관련됐으면 후고요. 그게 아닌 사물이면 위치고요. 예, 둘다 대수로 바꿔쓸 수 있어요. 근데 목적격은 원래 훔인데 훔 그지 히가 아니라 힘이잖아 힘. 댐 이러듯이 훔인데 그냥 후도 같이 쓰는 거라서 후 who 또는 훔 사람일 때, 다음 사물 그대로 위치고요. 다 대스로 바꿔쓸 수 있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이니까 후스라고 있죠. 후즈 네. 또는 사물일 때는 오브위치. 근데 사물한테도 후스를 씁니다.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요런게 있다 라는 것만 일단 알고 또 다른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행사인데 선행사라는 것은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인데요 뒤에서 바뀌었잖아 관계대명사로 바뀐 그 명사랑 동일한 거예요 근데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애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네, 그거를 사람이나 사물로 이제 구별을 하는 이유가 뭘로 해야 될지 정해야 되니까 아까 예를 다시 볼게요. I'm reading a book that my uncle wrote. 그래서 a book 이게 선행사인 거야. 이 뒤에 있던 더욱기대세를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사실 같은 거야. 동일한 명사인데 예, 그것이 선행사예요. 선행사에 맞춰서 관계사는 넣어줘야 돼. 하는 거야.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를 바꿔줘야죠. 그러니까 맞춰서 맞춰줘야죠. 나는 삼촌이 쓰신 책을 읽고 있어 할때 어부기, 선행사, 대시, 관계대명사 그런데 무슨격이지? 그렇죠? my uncle이 아까 주어였잖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바뀌어서 간 것이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음. 여기 위치를 하고도 할수 있어. 근데 지금 그냥 대수를쓴 건데 위치도 답니다. 사물이니까. 자, 좀더 다른 걸좀 볼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내 친구는 원합니다 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좀 사람 어떤 사람 만나기 싶어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은 예그 네, 영화를 좋아해 그러니까 내 친구는 영화를 좋아하는 남, 남자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거를 합치는 얘기 이 문장을 두 개잖아 이게 앤드로만 합치는 게 아니라 네, 같은 부분을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는 거죠. 네, 뒷문장에서 어맨, 얘가 후로 바뀐 거야. 물론 대수로도 바뀔 수 있어요. 대수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맨, 이게 선행사인 거지, 이게 후로 바뀐 거지.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진 거지. 주어가 바뀌었으니까 주격이지그죠 네, 그래내 친구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이게 갑자기 또왜튀어나어 다음 문장인데요 여기는 문장 사이가 벌어져 있어 자, 그 사람은 너에게 영수증을 줄 거야 근데 이 문장하고 합칠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러면 아까랑 달리 이렇게 되었냐 아까는 보세요 뒤에 있잖아요 선행사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어붙이면 돼이 뒤로 지금 선행사가 앞에 있단 말이에 주어란 말이야 주어에다 붙여야죠 그래서 벌어진 거예요 이 사이가 네, 사이 주어에, 주어에 다 붙어야 돼. 자, 그러면, the 이 사람이야. 사람이 선행사야. 그러니까, 얘를후 h o n 로 바꾸고, 쭉다 써준 뒤에, 예, 동사를 써줘야 죠그러니까한 문장이 약간은 그냥 이어지는 건데, 뒤에 문장 바로 뒤로 이어지는데, 지금은 선행사가 주어라서 주어에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이에 낀 것처럼 된 거야. 해석은, 예. 네.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너한테 영수증을 줄 거야. 했죠? 자, 그 사람이 이 뒤에 관계사절의 선행사예요. The person이 여기에 관계사절이 다이어부터 가야 돼요. 항상 관계사절은 선행사 뒤에 붙어야 돼요. 요런 패턴이 있고 요런 패턴이 있어. 네, 굉장히 뒤에 있는 음, 선행사에 연결이 될 때는 그 뒤에 붙여야 되고 주어가 선행사일 때는 주어에다 붙여야 돼요. 다음 예문은 I like the book my friend bought it n last week. 나는 책그 책이 좋아. 그 책을 좋아해. 내 친구가 그것을 지난주에 사줬다. 그러면 나는 내 친구가 사준 책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더 북을 이어서 저를 붙여라는 얘기야. So, 더북과 이시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이슬 네, 위치나 대스로 바꾸고 쭉 이어붙으면 되는 거야. 선행사 뒤로. 그래서 나는 내 친구가 지난 주에 사준 책을 좋아해. 그 책이 좋아. 근데 어떤 책인지는 그책 선행사 뒤로 관계사절 붙은 거죠. 무슨 격이에요 이거? 내 친구가 주어였으니까 목적어 사라진 거야. 목적격 관계사용하죠. 예,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바로 뒤에 주어가 나옵니다. 예, 이 말, 이것은 이 뭐예요?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안 써도 돼. So, I like the book my friend bought last week. 이렇게 하면 되죠. 이는 예, 여기다 또 쓰는 거 아닙니다. 또 쓰면 안 되죠. 위치로 변했는데 또 쓰면 안 되겠지. 당연히. 예, 그 다음 또 아까랑 비슷한 건데 역시 더 펄슨이 선행사라서 중간에 끼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이 문장과 합쳐야 돼. 자, 그 사람은 너한테 영수증을줄 거야. 근데 네가 지금 그 사람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너한테 영수증을줄 거야.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자, 뒷문장에서 the person과 여기 the person이 같아요. 그럼 이 the person을 who로 바꾸고 예, 선행사에 이어붙이는 건데 음, the person who you are looking at now will give you a seat.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너한테 영수증을줄 거다. 여기는 하나 더쓸수 있어. 후나 된 말고 흠도쓸수 있어요. 왜? 목적어잖아. looking 킹에 의 목적어예요. 그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흠도 되고 후도 되고 됐도 되고 안 써도 돼. 그죠 The person you are looking at now 이렇게 이어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또 이게 다 목적격인데 얘는 사물이 선행사고 얘는 사람이 선행사예요 이 해석하는 방법 알겠죠 예, 이제 문제한번 보고 할게 I got the tickets for the concert how you told me about the concert 두 개를 이어주래 자두 문장이야 나는 그 콘서트 티켓 콘서트 표를 샀어 얻었어 니가 그 콘서트에 대해서 나한테 말했지 콘서트와 콘서트 같은거지. 자 그럼 여기 있는 콘서트를 뭔가로 바꾸고 이어 붙이겠죠. t 예, c 런식으로 이게 선행 n c 거야 t c o 한테 말한 콘서트 표를 얻었어. 이렇게 됐어 이따가 답이 뭔 e 볼게. 다음, 그 영화는 좋았다. 우리는 어제 그 영화를 봤다. e r t h e m t o v i e was o e o o d 이거 e t r t h e m o v i e y e s t e r d a y 이 문장 두개요 예, 같은 곳에 이게 붙여야 되니까 선행사가 뭐야 the movie 그 다음에 여기에 the movie를 뭘로 바꿔야 될까 뭔가 바꾸겠죠 바꾸고서 예. the movie에다 붙여야 되니까 이 뒷문장을 붙이고 나서 o n c g o o 이런식이 되겠지 자윗 문장 답은 뭘까요 예. which 맞았고요 that 맞았고요 who 틀렸고요 whom 틀렸고요 안 예. 써도 되죠 주격 주어가 있으니까 목적격이니까 뒤에 주어가 있죠. 여기 목적어였잖아요, 목적어 있잖아요. 원래 전체적 목적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역시 여기도 무슨 격이야 다음은 이 목적어였어요. 영화를 봤어. 그 목적격인데 예, 위치 맞고요. 덴 맞고요. 안서도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본 영화는 좋았다. 그래서 선행사 뒤에 이어 붙인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되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다시 들어와. <웃음> 그 다음엔 소유격 한번 잠깐 살피고 갈게 I met a girl. 이거 하고 her pet was very cute. 자, her pet에서 girl과 her man 같애. 예, her pet이 아니라 her man 같애. 얘만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소유격이잖아. 그래서 소유격은 아까 뭐 했었더라? 예, whose로 바꾼거야. 나는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의 반려동물은 되게 키웠다 속은 반려동물이 되게 귀여운 어떤 여자를 만났어 얘기죠. 후주 해석은 안되는데 의미는 이거의 반려동물 즉 선행사의 반려동물이에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바로 뒤에 무관사 명사가 와요 무관사 명사 관사 없는 명사 자 한번 여긴 더 볼게 여기는 이제 사물이야 이 집은 많은 창문이 있어 근데 그 창문 드레 색깔이 R. 어, 이게 R가 아니라 이지다 아, 쏘리. 큰 실수. 색깔이 파래요. 네. 그러면, 아, 또 여기 이제 바꿔가야겠네. 잠깐만. 네. 됐죠. 바꿨어 내가 자, this of six m y windows. The color of the window is blue. 자, 이 문장에서는 어디를 같다. 매니 윈도우즈 하고 더 윈도우즈가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치로 바꿔 놓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요 this assessment Windows the c o l o r o the windows에서 얘가 위치로 바뀌었죠 더 윈도우즈가 같은 부분을 바꾸는 거니까 근데 여기 오후까지 써 있는 게 밑줄이 쳐져 있는 이유는 자 얘를 위치로 바꿔서 앞으로 보내야 돼요 선행사 뒤로 보내야 돼요 Windows w i c h the color 오버 이렇게 남잖아. 근데 그 창문 의 색깔이라서 창문 의가 되니까 오버까지 같이 가요. 예, 여기 다이예요 음, 그래서 두개 합치면 이렇게 돼요. The this is e many Windows of w i c h y of w i c h the color is blue. 음. is blue. 그러니까 창색 색깔이 파란 창문이 많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형식을 잘 보세요. 두 개에서. 예, 윈도우즈 같아. 그 얘만 위치로 바꿔야 되는데, 소유격이라서 오브까지 같이 가서. 그러면, 오브 위치는 사물이, 지금 사물이잖아. 소유격이. 아까 여기 사람이랑 후주로 그냥 바로 했지만, 오브 위치는 후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호주로 바꿨을 때 뭐가 사라졌어? 예, 관사 더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소유격하고 관사는 같이 붙어. 그래서 w h o s color라고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over the color라고 하든가 w h o s color라고 관계사 절이 이어지는 거지. 여러분 예, 이해가 가요? 음. 사물의 소유격일 때 관계사가 어떻게 붙냐 이거야. 그거 공부한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하라고 이 집은 해놓고. 색깔이 파란 창문 이렇게 색깔이 파란 창문 언제든지 선행사를 꾸며주게 관계사를 먼저 해주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유격인데 수유격은좀 음, 나중에 더할 거고요 우선은 앞에 있는 거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네. 다음에 여기는 과제야 여러분들 숙제 내준 거니까 숙제 좀 풀어보세요 이게 맞았나 틀렸나 앞에 배운 걸로 이게 이해가 안고 문제가 잘안 풀리거나 틀린 걸잘못 찾겠어. 그러면 공부 다시 해야 돼요. 네 이거 답 써와.